안녕하세요 별랑카페 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1033회 복귀방송입니다. 어, 이번 회차에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어, 도움이 많이들 되셨나요? 월요일날 올려드린거죠 어, 고등수찾기 아욱칸 분석이었습니다 어, 두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어, 44 여기서는 11번하고 20번하고 이렇게 세개가 나왔습니다 어, 또 하나 올려드렸죠 월요일날 어, 여기가 필출로 보인다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15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화요일 날 올려드린 건데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하고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두 그룹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 왼쪽과에서는 15가 나왔고요 오른쪽과에서는 3번하고 어, 15번하고 2개가 나왔네요. 어, 화요일 날 하나 더 올려드렸죠. 어, 38 끝수입니다. 28을 빼고 보면 사연멸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딱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38 끝수가 필출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일날 올려드린거죠 어, 여기 6수에서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44분이 나왔습니다 어, 수요일날 하나 더 올렸죠 어, 여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세로라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는 3번하고 코너스볼 10번하고 어, 44번하고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4수 중 1에서 2수였는데요 어, 이 4수는 전내를 전 전매를 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이게 이제 회기자료 인데요. 어, 원본에서는 3번 하고 보너스 볼 10번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제가 뒤쪽으로 다 예수를 네 뽑았더니 앞에서 나왔네요. 여하튼 이 별랑카페가 뽑는 회기분석 자료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이거 지금 어, 이 회기분석 자료는 지금까지 어 올린 이래로 한 번도 오류가 안난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끔 전멸을 합니다. 그러나 어, 아직까지는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까지로 유튜브 방, 아, 복귀는 끝났고요. 다음은 필출 삼수크럽 복귀 방송입니다. 어, 여기는. 어, 라이님께서 어, 이번주도 세수로 올려주셨는데요 라이님께서는 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3, 18, 어, 23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어, 이번 회차는 전매를 했네요 어, 이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어, 18번하고 13번을 좀 관심있게 봤어요 어, 그런데 어, 안 나왔네요 이번, 이번 회차는요 자 다음은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우선 연구실에 헌터 연구실에 두 개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헌터 연구실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왼쪽 거에서는 20번이 나왔고요. 오른쪽 거에서는, 어, 보너스 볼이 나왔네요. 어, 이, 별난 카페가 눈여겨본 거는, 어, 이 10번하고 25번, 이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10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또, 어, 함께 찾아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어, 자유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어,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월요일날 한 개, 화요일 한개키게 올려드렸는데,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가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여기 올려드리는 거는 이건 거의 전멸이 없는데, 어, 전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 이번에 전멸을 했네요. 이게 어, 이거는 뭐 거의 어, 이렇게 한... 4, 4, 5개월에 한번 정도 전멸할까 말까. 이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전멸을 안 하는데, 전멸했습니다. 어, 오른쪽 거는 여기서는 15번이 나왔어요. 여기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거는, 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유력한 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거라서 피해를 안 드리려고 거의 완벽한 걸로 올려드리는데, 어, 왼쪽 게 이번 전멸을 했네요. 전멸했습니다. 근데 다음 다음 주에는 이것도 이제 다필수할 거예요. 거의 전멸이 없거든요. 어, 또 일반 분석실에 어, 이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 게시판은 어, 카페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보시라고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는 이제 단번대하고 어2월수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어 단번대가 2차압축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 1차압축에서는 3번이 나왔죠 어 2차압축에서는 어, 실패를 했네요 어이 별랑카페는 어, 개인적으로 여기 5, 8, 9번 이게 어이 별랑카페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흠결이 없어 보였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 3번이 나왔네요. 어 3, 물론 3번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이거를 수를 줄이려고 더 압축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2월수가 있다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하고 올려드렸는데 어 이번에 차에는 2월수가 없었죠. 어 2월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건 어 어쩔 수 없네요. 어 여하튼 어 이번에 차는 어, 이 별난 카페가 올린 자료가 역시 이번 이 차에도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찾아봅시다 자료에서 그 하나가 아, 그 여관에서 전멸을 안 했는데 이번 이 차에 그 전멸을 했네요 이제 다음 이 차서 터는 이제 전멸이 없을 겁니다. 이제 쭉 나올 텐데요. 어, 여하튼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 다 적중을 한것 같네요. 아, 아 유튜브에 그 목요일에 올려드린 자료가 원본에서는 1.5개가 나왔는데 내수로 압축하면서 실패한게 하나 있죠 그래서 도 원본에서는 회기자료, 원본 뽑아낸 것은 어, 뽑아낸 원본은 어, 1.5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헌터 연구실에 올려드린 어, 그 세숫자리도 다적중을 했고요 어, 상당히 어, 제 자료만을 참고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봤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어, 역시, 어, 정석껏 자료를 뽑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그 회원수가 이제 1000명이 되면 그 후로서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같이 이렇게 어, 참여해서 제가 자료 뽑는 것도 보여드리고, 어, 자료 만들어가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먼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 그 전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갈 거예요. 어, 여하튼 어, 이 별난 카페와 함께 어,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